현재 평생 연금 세일하고 있으니 까먹지 말고 가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클래스 FX의 이향호입니다 네, 최근에도 좋은 수익으로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차트로 이제 저희가 수익을 좀 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차트들을 좀 보고 있는지 한번 팁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는 유로엔 4시간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8월 30일 날 저희 멤버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유로엔 4시간 차트, 유로엔 4시간 차트입니다. 업 트렌드 라인 유지하면서 125.500 서포트 터치, 길고 나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타깃은 126.800, 그리고 최종 타깃은 128입니다.라고 제가.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로엔 1시간 차트를 또 공유를 해드렸고요. 카운터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나왔으며 지금 가격대가 리스크 관리에 문제 없으시면 매수 아니면 리테스트를 기다린 후에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공유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황으로 이제 차트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4시간 차트를 업트렌드 따라서 계속해서 차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5점, 이제 40에서 50, 이 구역, 중요한 구역이죠. 그렇죠? 보시면은 가격이 이 구역에 도착을 했을 때 계속해서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차트를 또 보면 카운터 트렌드라인 저희가 이용해서 이제 어, 매수 세럼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는 126.80을 저희가 이제 규준적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유는 더 위로 이제 잡을 수도 있지만은 물론 가격의 레지스센스 즉 저항선이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위로 올라가진 않고 126.80에서 가격이 이제 반대로 또돌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겟에서는 126.80 그 다음에 최종 타겟을 128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좀 하나하나 해보면은 이런식으로 가격이 한시간한시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126.80을 터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바로 여기다 라고 말씀 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스로스를 여기로 잡고 126.80을 타겟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1대 2.64 비율로 거리를 할 수가 있었고 별다운, 드로우다운 없이, 그렇죠? 별다른 마이너스 구간 없이 아주 좋게 수익으로 쭉쭉쭉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 호주 셰프 4시간 차트입니다. 자 이것 또한 8월 31일 날 제가 차트에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호주 셰프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레지센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매도 셋업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카운터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 나오면 진입. 자, 첫 번째 진입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화사표입니다. 이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가 나오면은 바로 매도를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두 번째, 약 50핍 정도 더 올라가서 레지던스 구역에 카운터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가 나오면은 매도 진입.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쭉쭉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0.66727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50핍을 더하면은 0.6720이 되겠죠. 그래서 0.6720 바로 이 구역의 한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에서 이제 트렌드라인, 카운터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 화살표를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매도를 해서 바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제가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호주시프 4시간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라인 제가 첫 번째 엔트리는 이제 하방 브레이크아웃 나오면 바로 엔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매도 엔트리가 없었죠. 그렇죠? 바로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오지 않았네요.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0.6670 정도에서 제가 이제 차트를 공유해드렸고 5 0 50핍 정도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매도 엔트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0.6710까지 약4 약, 약 0핍 정도 더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 스타머스 주고 매도를 했으면 첫 번째 타겟은 여기입니다. 왜? 또 보시면은 가격이 여기까지 왔을 때 항상 가격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이 구역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또 별다른 들어단 없겠죠? 그렇죠? 별다른 마이너스 구간 없이 1대 2.7 리스크 리워드 비율로 현재 거의 타겟에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나는 뭐 여기까지 뭐몇핍 차이 안 되니까 뭐 여기까지 몇 핍이야? 한 5핍? 네. 5핍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수익을 챙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챙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타기까지 가시는 거 기다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호주 셰프 분석 상당히 간단했죠. 그렇죠? 가격을 위아래로 잡아주고 방향 본 다음에 어디서 내가 거래를 할수 있을지 찾은 후에 그다음에 내가 플랜한 대로 움직임이 나와주면 따라주면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차트는 파운드인 1시간 차트입니다. 제 이것도 같은 날 8월 31일 날 공유를 해 드렸고요. 제희 같은 경우는 파운는한시간 차트입니다. 자, 스트럭처 상 그리고 트렌드라인 보았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 차트입니다. 카운터 트렌드라인을 위에서 밑으로 이용하여 상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141.40레벨에서 서포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상방 트렌드라인이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스트럭처 상 당연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차트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서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저희가 어디서 이제 매수를 했냐면은 바로 141.40 레벨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트렌드라는 위에서 밑으로 이용해서 보시면은 바로 이곳에서 상방 브레이크 아웃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스탠로스는 당연히 서포트 밑에다 주고요. 자 그럼 타겟은 우리가 피보나치를 즐겨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피보나치 이용을 했을 때 마이너스 61.8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한 것을 볼수 있네요. 그 다음에 쭉쭉 빠졌네요. 그렇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항상 거래는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간단하게 거래를 하셔합니다. 야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 뭐 보조 지표 이런 거자다쓸모 없습니다. 가격만큼 빠른 시그널이 없습니다.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만큼 가격만큼 빠른 가격만큼 빠른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고 저조하신 분들은 보조지표를 지우시고 캔들스틱, 그리고 패턴, 마켓 자체를 공부를 차트 자체를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디서 공부를 하냐고요? 다들 아시죠?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차트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달러, 키네디젠 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어줬고요. 이으식채로채만을어들어요그요음에음에서위서트로트렌인 라인 줬아줬시보은 현재 현재 캐러캐달러달 하방 하방 죠하 하방 향향으밑 밑에 향향으로운트트렌채채을을라서현 현재 직직이있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현재 마켓 레지 c h a 가 되겠네요 자그 n n 중 하나입니다 제가 분석을 할때 항상 두 가지 방향을 찾는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n n e l 다운 트렌드 이 채널을 유지를 하지 않고 상방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 상승 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할, 것이, 할 것이고요 거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운 트렌드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은 트렌드는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추세를 따라 가지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거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간 사이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 떼고 마우스 떼고 차트 도 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냥 어디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브레이크아웃 나올 때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항상 편하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구를 억지로 끼려고 하면 똥 나온다고 거래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셋업을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미리 플랜을 짜둔 후에 내가 짜둔 플랜 대로 가격이 움직여준다면 당연히 내 플랜 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생 회원권 할인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도 강하고 바이러스도 있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수익 내세요. 고맙습니다.